우리 오늘 머메이드 시리즈 함께 해볼까요? 인어공주처럼 다리를 포개어 앉아주고 양팔은 양옆으로 길게 뻗어주세요. 자, 그럼 왼쪽부터 진행해볼게요. 내쉬는 호흡에 한 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몸통을 옆으로 기울여주세요. 마시면서 상체 들어주고 이렇게 다섯 번 반복해서 측면을 늘려주세요. 후 내쉬면서 몸통 밴딩. 다시 마시고 한번더 내쉬고 마시고 이제 트렁크 로테이션 할게요. 마시면서 팔 길게 뻗고 내쉬는 호흡에 손끝 멀리 보내주세요. 시선은 손끝을 바라볼게요. 다섯 번 반복해볼게요. 후 내쉬고 시선은 손끝을 바라볼게요. 다시 한번 마시고 마셨다가 내쉬면서 몸통 회전. 잘하셨어요. 두 번만 더 할게요. 후 내쉬고 다시 마시고 마지막 내쉬고 마시면서 제자리 이제 양손으로 바닥을 짚어서 다리를 들어줄게요. 후 내쉬면서 상체를 숙이고 마시면서 상체 들고 그럼 같이 시작해볼까요? 내쉬면서 숙이고 귀아 어깨가 멀어지게 바닥 밀어내주세요. 다시 한번더 내쉬면서 숙이고 마시고 무릎 떨어지면 안 돼요. 엉덩이에 꽉 힘주세요. 두 번만 더 해볼게요. 이제 무릎을 펴서 레그 리프트 동작 할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그대로 홀딩 3초 하나, 둘, 셋 잘하셨어요? 이제 반대쪽도 같이 진행해볼게요. 내쉬는 호흡에 한 손으로 바닥 짚고 마시면서 상체 들어주고 후 내쉬고 마시면서 제자리 한번더 내쉬면서 밴딩 마시면서 제자리 내쉬고 마시고 마지막이요. 마시면서 팔 길게 뻗고 내쉬면서 손끝 멀리 다시 한번 마시고 손끝 바라보세요. 후 내쉬면서 회전 다시 마시고 골반은 움직이지 않을게요. 내쉬면서 후 어깨 힘 빼주세요. 두 번만 더 해볼게요. 양손은 바닥 짚고 한쪽 다리는 들어주세요. 후 내쉬면서 상체 숙이고 마시면서 들고 어깨는 삐뚤어지지 않게 유지. 어깨 수평 유지하시고 팔꿈치는 잠그지 않아요. 두 번만 더 할게요. 내쉬고 마시고 이제 무릎 펴고 호흡은 편안하게 하시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홀딩해주세요. 하나, 둘, 셋 너무 잘하셨고요. 머메이드 시리즈 하나면 옆구리랑 엉덩이 다 뿌실 수 있어요. 오늘도 여블리랑 홈트예요.